아저씨 하우는데 <웃음> 아유. 내가 손만 좀 씻고 올게. 열심히 가. 아유, 방금 공연 끝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아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진짜... 응? 아... 이명이 <웃음> 와가지고 오죽에 해봤습니다 공연도 끝났고, 오랜만에 공연했고 참이더 많은 분들이랑 이 공연 이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너 아쉽네요 오늘 되게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엄청 저희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어제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되게 좀 낯설더라고 그그 그 뭐냐 처음에 딱 무대에 올라갔는데 아우씨 이거 뭐지? 이거 왜왜 왜 낯설지? 그래좀 많이 쫄았었는데 막상 한중간쯤 넘어가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뚜 음? 어떻게 뚜뚜 뚜뚜 뚜뚜 뚜뚜 뚜뚜 뚜 샤워했냐고요? 공연 끝나고 왔는데 여기 샤워했는데 이거 풀 메이크업일 수가 없지 머리 세팅하고 아, 데 지금 몇 시지? 다음 날 하더라도 이건 이제 곧 11시입니다, 이제 저녁 11시 살이 빠졌느냐고요? 살좀 빠졌는데 오늘 공연 하고 나면 공연 하고 바로는 이렇게 빠져 보이는데 다음 날 되면 엄청 보여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눈이 잘안 떠져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확실히 이제 공연 하고 나니까 좀 빠져 보이긴 한데. 저녁 안 먹냐고요? 저 하루에 한끼만 먹는데 아 공연 전에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프긴 한데 만약에 먹게 되면 조금만 먹을 것 같아 멤버들이 아 브라질 를세 배구나 아아 간만에 공연하니까 목이 좀 웃기는 하네요 아, 생각보다 LA가 좀 쌀쌀해가지고 방에 히터를 틀어놨다이만 그것보다 지금 오른쪽 게 이명이 와가지고 삐 소리가 그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니어 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진짜 기가 좋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냥 뭐 계속 이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공, 투어 하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간만에 하니까 진짜 바로 이명지고 지금 이 뒤받고 있으면 오늘 좀삐 소리 약간. 예. 그잖아요. 막좀 소리 큰데 가면 이렇게 삐 하는 거. 그래서 이어플러 끼고 자야 돼잘 때. 아 이거. 이거 간만에 하니까 이거 정응이안 돼가지고 좀헛오더라고 피곤하냐고요? 저 진심 좀 피곤하긴 하네요. 오늘 좀 컨디션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침에 기자회견 때문에 일찍 나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또 헤어 메이크업도 좀 빨랐고. 근데, 공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붕화, 진오빠 어땠냐고요? 머리 그렇게 했길래 이거 완전 그 뭐냐,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근데, 근데 오징어 게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영인가 이름이?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남들이 다볼땐안 보고, <웃음> 좀 늦게 보고 뒷북 치는 그런 게 있는데, <웃음> 아직 안 봤어요. 그, 비행기에서 보려고, 그 뭐냐, 그, 다, 그 넷플릭스 그 다운받았는데, 안 봤어요. 아, 는그 좀, 한번 보려면 몰아서 봐야 돼가지고, 보기가 좀힘들더라고 이 공연 보러 오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지금 나올 수, 나오겠구나 어, 트래픽 엄청 심할 텐데 테이핑 좀 됐고, <웃음> 아이고, 뭐 사실. 뭐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많은 나라들 가고 싶죠 이번에 2년또 사실 한국 파이널 2019년 파이널 주경기장 이후로 서 콘서트는 처음이니까 엄청 하고 싶었고 공연이 곧 봤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뭐 시상식이나 이제 뭐 방송들 다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는 게 엄청 에너지는 훨씬 많이 소모되는데 하는 우리도 막그 흥이 안 나는 <웃음> 앞에 관객분들이 없으면 약간 좀 그게 좀 화면에도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약간 좀 텐션이 좀다운돼 있는 엄청 기대했었죠, 이번 콘서트 그래가지고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었고 음. 사실 뭐 여러... 엄청 여러 나라에서 다 와달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가고 싶죠, 정말 <웃음>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 진짜 상황만 되면 때는 몰랐지. 그렇게 이제 몇 달씩이나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게 못하게 될줄 몰랐죠. 그 사이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고, 이제 팬데믹 이제 이유로 뭐 믹스테이프도 했죠. 했죠. 그리고 에브 콜라보도 많이 했죠. 좀좀 나름 되게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았 살았던 것 같아. 아니 살았어요. 그럼. 지금 중간 중간에 막그 삼성 꺼 삼성 꺼 광고 막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오미씨 꺼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뭔가 켜 가지고 이렇게 전후 이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콘서트 준비리 뭐니 막 엄청 바빠져가지고 그할 그게 없었어 시간. 어깨 어깨 괜찮아요? 어깨. 테이핑하고 있어, 테이핑 하고 있었어 테이핑. 내가 좀 타이밍 이좀 지났지만 삼성커 했을 때도 엄청 공들여 작업했었을 거 아니야. 중간 중간 뭐 세션이나 요소들도 엄청 다양하게 작업을 했었고. 뭐 제가 직접 연주한 건 아니지만 스트링이랑 기타도 다 직접 받고. 되게 경음악을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 가지고. 뭔가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좀 너무 힘줬나 싶기도 하고. <웃음> 한성거재밌었어 네, 삼성구 작업했을 때 되게 그쪽 이제 광고팀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오늘 작업할 때 되게 그좀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피드백 받아가면서 작업하는 편인데 그냥 처음 가, 스케치 듣더니만 그냥 그냥 이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저야 외부 작업도 계속 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일 들어온 것들 뭐 하고 뭐 하지만 되게 좀이이 퍼미션 투 댄스 이, 이, 이 공연하기 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그래요 이게 투어를 몇달 동안 하면 그 쇼가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한막 중간쯤 되면 이 몸의 피로도가 이, 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나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게 되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무관도에 빠진 듯한 뭔가 이렇게 어 나는 어디 <웃음> 여긴 어디 그리고 또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또 정신 차려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인데 2년 동안 이렇게 공연이 없이 하다, 살다 보니까, 다들 이 향수병이라고 하죠. 엄청 그리워했었어요. 이 공연에 대해서. 2020년 1월, 1월이었나? 우리가 그래미 한 이후에. 20년이었지, 그치? 어, 그때 이후로 사실 관객을 본 적이. 이, 이번 AMA에서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저, 어제는 되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꿈꾸는 느낌? 왜냐면 저희가 공연이 없을 때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걸 뭐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공연했던 것들 뭐 DVD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저거 되게 꿈 같다. 우리가 저랬다고? 저랬다고? 야, 저 공연장에서 우리가 했다고 이러다가 어제는 이제 탁그그 그, 그,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야철 이게 LED가 열리면서 저희가 이제 딱 있고 이렇게 딱 화면 잡힐 때 와이너 막못쳐다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딴 어제 딴데 보고 있었어. <웃음> 그래가지고 약 쫄았죠, 쫄았지, <웃음> 내가 그때 공연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졸면안 되거든요 <웃음> 그때기스하면서 지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내가 좀 긴장했어 <웃음> 처음 세 곡은 막 힘이 너무 몸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 근데 오늘은 또 뭔가 어제, 어제는 저희도 약간 좀 낯을 가렸다면 오랜만에 <웃음>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약간 좀 낯을 가린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어제는 첫 번째여서 되게, 되게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은 살짝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몸이 풀린 느낌 이제 3, 4회차 3, 4회차가 되게 기대되네요 뭔가, 이, 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저희도 너무 그리웠고,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그리웠었을 거기 때문에. 솔직 좀,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팬데믹이 있고 뭔가 한 제가 D2 준비하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D2가 뭐 비교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좀 일찍 나온 편이긴 하지만 어? 이게 이제 우리 약간 좀 꿈처럼 이게 다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던 거고 투어를 계속해서 진행을 원래 예정대로 했었더라면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이, 이 타이밍상으로도 맞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았을 곡이었죠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나비 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 뭔가 좀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번 퍼미션 투 댄스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뭐 어제 이제 애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겠지만 정말 많이 공연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 공연이 좀 밀릴 것 같다 라는 원래 온 이유로 그 공지가 떠가지고 예매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예매가 끝났었고 빌릴 거 같다고 래서 이제 뭐한두달한두달 뭐 달. 심지어 퍼미션 투댄스도 거기 중기장 대관해놓고 결국 무대 죠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 우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오프라인이 최우선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번 그 엘레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엄청 그좀 해소가 되는 느낌 정말 약간 해소가 되고 어좀 불안한 마음 중에 그런 것도 있었 어요 우리들은 이,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조금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거의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괜찮을까? 아, 어, 정말 괜찮을까, 이거?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런 프로모션만으로도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엄청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LED가 열리기 전에는 그잘안 보여요, 이, 이그 객석이. 근데 그 들리면서 아뭐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눈물이 막날것 같더라고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실 스타디움을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인데 규모감 있는 이제 마침 밴드나 이제 거기 막 브라스나 이런 것들이 다그그그 그, 그 스타디움 첫 곡을 위해서 만든 곡. 이게 음원적으로 뭐모르겠어 이게 뭐 리스닝이 좋은 곡인지 잘모르겠어그스타디움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 봤고 그리고 이제 뭐, 뭐 다이너마이트도 있었죠 뭐 버터도 있었죠 커미션도 있었죠 다 너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졌어요 특히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그래서 촬영했을 때 뭔가 이니얼 빼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부르기 쉬운 곡이잖아요 뭐 물론 뭐음역대는 엄청 높은 곡이지만 그 진짜 높아요 웬, 웬만한 웬만한 이게 여자 가수분들 키예요 그냥 노래 자체가 근데 이제 뭐 걸리는 이제 부분분들이 부 되게 많다 보니까 빼서 듣고 싶었는데 빼면 양쪽으로 인형이 올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긴 했는데 아, 되게 좋았어요 엄청 아니 이렇게 보신 분들이나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 생, 생중계를 이번에는 뭐 막콘인가? 뭐 언제 인잘 모르겠네? 막콘인가 삼미콘인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못보실진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중간중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이렇게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봤을 때 되게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특히 리허설 할때 성근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뭐 어제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좀 까먹고 있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를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아 근데 또 또 라이브,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 라이브를 잘 못할 수는 없으니까 좀 참아 좀, 속으로 좀먹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어쨌든 좀 나이도 좀 성숙해졌고 이제 좀뭐 저도 좀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막 투어 다니면서 너무 막 정신없고 막 지치고 막 이거 신경쓰라 저걸 신경쓰라좀 힘들었어가지고 되게 스타일링에좀 다양성을 좀안 줬던 것 같은데 이번 콘 기점으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주황 머리 했냐고요? 사실 제가 그게 안돼 이제 탈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참 머리 색깔을 장... 오래 좀 많이 바꿨어요 짧은 기한 동안 많이 바꿨는데 제가 검은색 머리로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탈색부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검은색으로 덮고 물론 뭐그데시타 찍는 겸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 머리로 제가 활동하면서 검은색 머리를 해본 적이 뭐 노모드림 때야 빈이 있었으니까 뭐 거의 머리카락이 안 보였고 뭐 거의 피땀 눈물 제외하고는 없었었는데 그래서 검색머리 했다가 이제 머리가 계속 길면서 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먹기 수술도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일단 좀 많이 잘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탈색이랑 염색을 해버리니까 이제 머리결이 끝이 완전히 이렇게 다눌러붙어가지고 그래서 염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탈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뿌리 조금만 해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좀 탈색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색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막 옆머리가 거의 여기까지 왔었고 앞머리가 한 여기까지 왔었는데 좀 많이 잘랐어요 졸리지 않냐고요? 원래 공연하고 오면 안 졸려요 <웃음> 제가 그 뭐냐 그 퍼미션 투 댄스 온라인 콘서트 했을 때 제가 한참에 체중을 좀 빼고 있었어요 그막 웨이트하면서 막 늘렸다가 좀 벌컷... 아니면 벌컷을 좀 했었었죠 했다가 막 빼고 있다가 근데 궁금해가지고 공연 전에 체중을 재고 공연 후에 체중을 재봤거든요 공연 끝나면 딱1 k g 가 빠져요 뭐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 건지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뭐뭐 뭐 먹고 그러면 식권 중에 와서 이제 졸릴 거 아니에요 그때 공연하고 난 공연한 날은 안 졸려요 이이 이, 이 흥분감이 빨리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도 열이 받아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막 운동선수들은 막얼음물에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 뭐냐 막 엄청 추운 막 기계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난얼음물 되게 싫어해가지고 아이싱 같은 거는 해도 아 얼음물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원래 공연한 날은 참 엄청 못 자요 그래서 투어 돌때막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이야 막 포쇼를 하면 딱 붙여서 하지는 않지만 그 붙여서 하고 그럼 4일 내내 거의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자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막 시간이 이렇게 많,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오늘 뭐 11시에 끝났어 그러면 내일 공연이 6시 반이면 시간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새벽 내내 거의 막못 자고 막 늦게나마 잠들어서 이제 나가면 뭐해야될거또 해야 되죠 뭐 오늘 아침 기장견 했으면 기장견 준비도 해야 되죠 뭐뭐뭐뭐 뭐뭐뭐뭐 이러다 보면 막뭐 엄청 비몽사만 들고 올라서 눈이 뻣쩍 해어서 하고 또 돌아와서 그렇게 몇 달을 원래 이렇게 토를 돌거든요 시차도 안 맞고 그래서 오늘은 막 그렇게까지 졸리진 않네요 오랜만에 되게 추억의 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막 2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퀴스트를 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May of the Soul 콘서트를 그 되게 장치랑 엄청 공들여막퀴시트를 짰었었거든요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들은 알겠 알겠지. 알겠지? 막저 같은 경우는 음. 섀도우 할때막 무슨 이 통로에서 나오고 막그 실제로 다 구현을 했었었는데 뭐 우극 때막 레이저 나오고 그걸 적 그걸 못 돌았죠. 그리고 한번 소진을 했죠 온라인 콘서트로. 그러니까 이제 그큐큐 시트로 가기에는 막막 막 비도 나왔죠. 막다이너마이트 버터 포미션 댄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 없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 퀴시트를 짰죠. 퍼미셔트 댄스라는 그 이맘때쯤이면 진짜 저는 이 팬데믹이 아니 종식이 될줄 알았거든요. <웃음> 근데 그렇진 않고 지금 상황이 뭐좀안 좋아진다는 소리도 듣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어디 우리 7명들을 제외하고 이 시선이 좀안 빠지게끔 저희들이 거의 한몇 거의 달을 짰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거 넣어야 되고 저건 이거 넣어야 되고 뭐 예전 곡도 해보시죠. 넣고, 넣고. 곡도 메시업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두 개의 곡을 섞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다행히도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세임이나 이런 곡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다시 아무 배우는데도 좀 꽤나 오래, 오래 걸렸습니다. 한동안 진짜 뭐해외도못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래, 이런저런 <웃음> 그런 뭐 프로모션들은 하는데 그게 막 관객분들이 없고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막 피부로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아까 뭐 회사원 느낌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을 살았던 거 같은데 어제 공연하면서, 아, 내가, 내가 왜, 왜 여기에 서는지, 그리고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참 다시 깨닫게 됐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엄청, 엄청 되게 낯설어하고, 저희 찍어주시는 막 영상 찍어주시고하시는 뭐 감독님도 사람들이 차있는 게 너무 어색해, 너무 신기해, 막 이런 말씀하시고 아무튼 간에 뭐 저의 이 콘서트 소감은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참이 많이들 즐겨주시고 또 즐겁게 이 관람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고가 없었잖아요 정말 정말 질서를 정말 잘 지켜주셨고 마스크도 다 쓰고 계셔주셨고 그리고 다 PCR 검사도 하셨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에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저 백발이 되었을 때 이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느 순안에 저도 지금 이게 제품들이 다 굳어가지고 좀 쉬어야죠 <웃음> 몇 시간이나 하고 싶은데 아, 지치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 뭐 공연 보신 분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어,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분들 저희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꼭 찾아갈 테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정말 잠시라는 곡을 썼을 때딱그 마음이었군요 별일은 없지 아픈 곳은 없겠지, 이게 정말 찾아갈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잠시의 가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짜 잠시, 잠깐만 기다린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멤버들도 다 고생했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 잠깐 충전하고 3, 4차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어, 새벽이라 굿나이시고요 굿모닝인데도 응, 네. 있겠고 응. 아무튼 네. 네 다음에 또 봐요 <웃음>